청세치에 서울을 뺏은 연비 하지만 그마저도 2디가 태워버린다 과연 서울은 누가 갖게 될까? 돈 넘겨주고 그런데. 하이씨 <웃음> 어디서 폐악질이세요 연사장 나 돈도 지금 꼴찌인데 꼴찌다 내가 꼴찌야 너 가진 게 많잖아 어 아무도 에이... 안걸리는데 무슨 의미야 바로 근데 왠지 다음번에 이가 이세개 중에 하나 걸림 대박이겠다. 이거 그 승리 조건을 몇개더 추가하면 재밌겠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땅이 사졌을 때라던가 음. 뭐 그런 거. 어. 컬러 독점 막 이렇게 빼게하면 음, 근데 거고 그 독점까지는 조금 복잡하니까 뭐 모든 땅이 사줬을 때나 아니면은 뭐한 명이 호텔까지 올려버렸을 시점이나 뭐 그런 시점을 정해가지고 엔딩 조건 몇개한세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딱두편 분량으로 딱 나올 때 깔끔하죠. 지금 승리 조건이 뭐야? 지금은 누구라도 한 명이 영원 이하가 될때 그게 막 턴이래. 그래서 한참 어이, 남았어. 우리 한명 파산이라. 어, 어 한참 네? 남았어. 네네. 두 가자, 두 가자, 두 가자. 어 안전해 오히려 들어가 있어 <웃음> 들어가 있어 <웃음>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빗소리가 15,000원이라 막 통행료 몇번 내기 시작하면은 되게 위험해지거든 되게 많아 지금 땅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광산행이나 최대한 많이 벌어놓는게 잠깐만 그거 건든다고? 내가 방금 없앴는데? 그래서 없애라한 건데? 근데 이거 가진 땅도 돈으로 환산된대요 노잼이다 뭐 솔직히 하이웨이는 아, 노잼이야? 그래? 노잼이 뭐, 그럼 광산으로 가? 같이 광산으로 가야지 광산이 재밌나? 땅가격 두, 두 배로 쳐진답니다! 찾은 땅가격 두 배로 쳐진답니다! 와 이거 2D 좋은 일만 남 좋은 일만 시켰어 2D 남 도와봐. 좋은 일만 시켰어 다시 돌아온다 <웃음> 맛있다 아 근데 돌아가면. 나 이거 궁금한 게 그러면 주택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사진 거지? 어어, 어. 아, 이거 오. 진짜 그러니까 광산 가라니까 아까... 아, 정말 괜히 지금 연비... 어, 당해가지고... 아, 깜정만 샀죠. 왜 그러니까. <웃음> 비싸게 샀네요. 아, 깜정... 어, 아이템... 아, 깨비롱... 아, 아, 가만히 집에 있는데 돈이 들어와요. 자자, <웃음> 아햄찌 심장... 햄찌... 어, 야... 야... 야... 야... 야... 어... No! No! 아, 2,500 원 별거 아닌데요. 저 보물 사용했 있거든요. 아 황금사과 저거 언제 없어져? 개이득 이거 계속 계속이야. 저거, 저것도 아, 패치해야 될. 때. 무한대야 무한대. 아 근데 이게 확률이 적겠지. 그래도 적겠지. 너무 사긴데. <웃음> 한 3회 정도? 돌려주세요. 김석유. 아안 나갈 겁니다. 와, <웃음> 저게 말로 되네. <웃음> 바로 넘기고. 어 따블. 이거 누구 땅이에요어 아이템을 먹고 간다고요? 뭐야 이거? 아 내가 썼던 거다. 나 어? 자신 제외 무작위. 불려. <웃음> <걸려>? 입시다아 <웃음> 속쓰리다. <웃음> 아까 너무 마음을 고약하게 써서 그래. 맞아. 음. 나갈, 나갈 겁니다. 겁니다. 아뭐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냐? <웃음> 어 점점 스피디해 이제. 어 홍냥냥냥 홍냥냥냥 홍냥아냥냥 홍냥냥. 오! 바로 구매 호텔. 야, 미친 호텔? 미친야 여기 얼마야? 호텔이면 얼마야? 저 그러면은 한 아까 내가 봤을 때 3만 원인가 그랬던 거. 진짜 3만 원, 3만 원. 에이! 어. 야 이제 폭탄이다 저거. 5천 원이야? 어, 아 주택 두 개야? 거예요? 아 주택 두 개의 호텔이에요? 어 그럼 나도 아까 그땅 그거 아니네 이게 그러면은 아니야 3만원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택 두 번의 호텔이야 <웃음> 나 많다 쭉쭉쭉쭉 쭉쭉. 어? 어? 또 아이템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끝나고 다들 어? 뭐야 이거? 어? 소유권! 아 소유권 이전 근데 통미이두배 지불이면 서울은 못 뺏겠다 근데... 야. 근데 이거 절대적인 힘이랑 같이 써지나 모르겠네. 안 나갈 거예요. 이제 나가는 턴 아니야? 나가지는데 어. 아니거든. 아니네. 아니네. 한번더 남았거든. <웃음> 절대 조보해. 야, 과연.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또, 사... 또 사. 야, 아니. 뭐... 야, 여기 폭탄이다. 3만 원. 미쳤다 3만원 됐다 주택. 주택, 주택 호텔 아니 주택 세개 호텔 하나 아 주택 세개 호텔 하나야? 오케이 다음의 호텔 그럼 지금 야, 얼마야? 거의 한 8천원 돈이야? 뚜루디가 넘긴 폭탄 지금 그래 이거 지금 스노우볼 굴러가잖아 근데 저기 원래 기원이땅이었어 아 그러네 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 그렇게 됐는데. 이거 아니, 왠지. 저거, 저거 2D가 밟으면 대박이겠다. 아 3천 원 감사합니다 관광지. 아니 고잖아요 여기 옆에가 더 나은. 그러네 그러네 어. 어 무서운데라서. 어, 그러네 그러네. 더울. 만 오천 원 내야 돼요. 와우. 넘겨줘 넘겨줘. 다섯 칸이면 어디야? 어 나도 업그레이드 가나? 어나또 아이템이야? 어 아이템 다들 더 많이 얻네. 통행료 무료~~ 아, 이거 근데 통행료 무료 한 다음에 정보조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두배여도 무료하고 자신에게 이전, 서울 그렇게 할수 없나요? 그렇게는 안 되지 <웃음> 통행료가 그 이전은 그냥 제가 받을걸? 그건 통행료랑 다르다아한 칸! 맛있고든 어. 일단은 내가 15,000원을 내고 한번 서울을 찬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노려보고 이거 서울 빼고 싶으면 호텔 올라가기 전에 뺏어야 돼. 어, 이거 찾았다. 어? 찾았다 얼마 안 되는데? 음... 어, 아, 맞 음... 돈이네. 제발 4사면만된다제 봐. 야! 오, 따불, 따불. 어디 가 와, 좋아, 좋아. 달려, 달려. 오, 어? 아이템? 어? 어, 좋다. 좋아. 아이템 가자. 냥냥냥 <농> 냥냥냥냥냥 <농> <농> <농> <농냐> 와우. 와우. 서울. 아. 어? 근데 이거 오히려 안전할지도. 어? 어 오히려 안전할. 더... 어? 물량 동의로 확복 어, 탈출. 어? 아니야. 하지 않을 것인데. 자동으로 된거 거 아니야? 이미 자동으로 된거 같은데. 아. 아씨 <웃음> 어? 네더 하이웰와 어? the 나도 좀 저기 가보고 싶다. 어? 탈수 있게 다 서울. 나 진짜 서울 찬탈해버려 이대로? 11, 어? 11. 11. 11. 11. 11. 아니 미친 이럴때만 일일 일일이다 주택하고 얼어 취샀네 구구구구구 나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이럴 개새꺄 내 땅이다 여기 얼마냐 우와 알타배기 땅겨 서울 한번 바꿔가라 아이 어? 어야 따위야? 업그레이드 우와 빡세진다 여기도 여기 그냥 빡세 나, 나 7,000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비소리 노려서 끝내자 어때? 근데 비소리 서울? 그렇게 되면 딱 탈지 않나? 어? <웃음> 어허허허 2천원 2천원 2천원 2원 가자 야수의 심장 으로 가자 아우 좋습니다 이거 지금 비술 리 2천 2백원인데 이거 다들 공략 들어가시죠 근데 이제 땅 팔지 않나 어울1 5 0 0 0 잠깐만 너 진짜 양심 <웃음> 뒤졌냐 어후 <웃음> <웃음> 그 결과까지 완벽했죠 아니 뭐 제가 뭐 했는데요 넌 <웃음> 두고봐 연비야 내가 오케이. 서울 맡아줄게 오케이 어? 어? 일단, 일단 아이템 아이템 제발 공허로 이동이면은? <웃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진짜 연비 아, 근데 서울은 피했다 연비야 <웃음> 나 일단은 나 <웃음> 죽음을 <웃음> 초월한 자쓴 다음에 정보조작으로 해야겠다 음. 아, 일단 턴 어, 넘겨주시죠 맨피하네. 자, 일단은 어이. 주사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서, 원하는 지역에, 후기석좌클릭 이면, 은클리 조클리, 클리 조클리, 조클리, 영원이네요! <웃음> 와 대박 서울 찬탈. 아니 게다가 캐빈 7만 원이 있음. 그, 예, 그렇습니다. 전 집주인인데요. 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이, 어떻게 예, 예. 저한테 기증을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 예, 제가 통이 넓어가지고요. 아 아무래도 그렇죠? 예예 예. 저는 예,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오 좋다. <웃음> 이거 끝나고 다 상처만 남을 것 같은데. <웃음> 오 천이백오십 원. 이 짤짤이 모아봤다 1등은 안돼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저 초반에 운 되게 안 좋았던 거? 이게 이렇게 풀리네 우와, 이게 와 이게 그러니까 운이 어? 누가 그랬지? 델롬데리라고 <웃음> <웃음> 아까 내가 떡떡이 기억하는데 누가 그랬지? 너요 <웃음> 너님이요 빨리 넘겨주세요 어 나네 아 여유가 생기네요 서울 하나 딱 갖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와와 우와... <웃음> 이게 무슨 운이래? 아이템인가요? 설마? 아번 뭐, 요정도는... 8? 어머? 왜 이렇게 갑자기 달리지? 불안하게? 뭐야 뭐야 어디야? 아뭐 어, 그래 뭐 이정도는 뭐. 천원밖에 안해? 응어 음. 더블 3, 4, 5, 6, 4, <웃음> 5, <오! 웃음> <오! 웃음> <제발, 제발. 웃음> <웃음> 뭐 어, 지금 비트리 돈 얼마야? 8! 와 아이템. 와. 홍련리뇽 홍련리뇽 홍련리뇽 홍련리뇽. 4,700원. 과연? 뭐야 이거? 어? 어? 과다욱 <웃음> 어? <웃음> <웃음> <가도 웃음> 좋게? 저기 저기 관광지. 초반 관광지. 아. 아, 아, 아,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천원 벌었어. 천원 벌었어, 아, 벌었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한 바퀴 돌았네. 아한 바퀴 돌아서 간 거야? 어 그럼 이득이네. <웃음> 어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예, 예. 아 근데 나 궁금한게 만약에 핏불이 음. 그러면은 돈 없으면 집 음. 파나요? 그니까 러 땅이 자동으로 몇 개씩 막 팔려버리나? 그거 궁금하긴 하다 와 <웃음> 아, 근데 진짜 관광지 아, 대박이다 아 그럼 그냥 끝나는거야? 아 그래? 어 그러면은 나 완전히 지금 우승후보인데요 그냥 어 그렇지 그러고 거기에다가 빗소리가 우승할 수도 있어 땅이 많아서 아 그런건가? 그러니까 아막 두배로 치고 근데 내가 어, 어, 서울도 갖고 있다. 있어서 어, 7만원에 서울은 못 이길거 야 응. 근데 여기 옆에가 아까전에 아마 한 2000년 이밖에안 났을걸? 아 그래? 아니야 근데 집이 3개 있어 서울에 아 그렇게 났다 아. 어? 뭐야 나왜 이렇게 운이 좋지 후반 운이 미쳤네 그냥 대기만 성형이네? 어? 현재 말 와, 미치 서울에 두배할수 있어 서울에 두? <웃음> 이게 서울에 들려야 했을 수 있는거죠 이거는 다신 지역에 우클릭하면 된다 나왜 이렇게 더블 잘 나와 갑자기 나 미쳤는데 지금 후반은나 설마 서울가요 지금? 우와 우와! 야 진짜 후반은왜 이래요? 학생인데? 사야되서 그런거 같은데? 어, 됐다. 어 이제 될거 같아야 미쳤는데요? 아그 다음에 이거 쓰면 되는거 아니냐? 마법부여자? 어.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폭탄입니다! 야 이거 6만원이야 6만원 그러면 아이씨 어, 하 <웃음> <웃음> 과연 6만원 누구한테 간, 가는가 야 저기 한번 걸리면 이제 게임 끝이다 누구든 어.. 야, 누구든 게임 끝이다 소리가 <목소리> 아니라.. 제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 그다 끝날 거 같은데? 야 누구든 걸리면 끝이야 저기는 이제 폭탄이야 제발 혁곡으로 가게 되네 협곡으로 가게 되네 혁냥이냐 혁냥이냐 서울로 가기 서울로 가기 서울로 가기 진해로 날 감싸죠 <목소리> 어디야? 감싸줘? 우와! 야 3천원 아 관광지 얘 얼마 남았어? 4천 6백원 아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어한 바퀴 돌아가네 야 근데 한 바퀴 도는 것 때문에 몇 턴을 사냐 <웃음> 저거 간다 어 연빈이 오시게요? <웃음> 거의 최강인데 나 지금 제발 광산 가나? 어, 아, 니... 감사합니다 아, 전화... 천원으원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거의 빗소리 거의 산소호흡기 끼고 있거든요 그니까 <웃음> <웃음> 가자 광산? 아천원으원 아, 감사합니다 천원으원 감사드립니다 천우감천우감 <웃음> 천우감. 난 이제 그냥 유랑하면 된다 슬슬 그래 네, 뭐아 200원 감사합니다 예예 <웃음> 예, 200원 뭐잘 쓸게요 푼 예. 돈이죠 3, 4, 5, 6, 7하하오 산소호흡기 살았어 살았어 산소호흡기 미쳤네 그래 어, 아, 서울 지나간다 악산을 못 치면 살수 있는 거야 서울 지나가지 어 아, 두칸 지나가네 깨비룸 허 <웃음> 폭탄 <웃음> 터질 수 있었는데 어. 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서울에 끝난다 그럼 이거 서울 걸리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어 어? 안산 땅이? 아 주택이구나 내 땅이네? 아 점점 나가오거든요 서울로? 어디 어디야? 지금 아직 서울라인은 아니에요? 화이웨이! 어, 좋아 서울 밟고 게임 끝내자 <웃음> 아 미안 미안 안돼 이거 갈때가 데가... 광산쪽이 있잖아, 그거. 계곡 있잖아, 계곡. 음, 아 뭐. 계곡, 계곡. <웃음> 그래. 아 계곡 이 나쁘지 않아. 계곡에서 좀 더. 아니면 광산이야. 아니면 광산. 어, 그렇지. 셋넷 다섯. 아예 예뭐이 정도야 뭐. 한백이십오. 어 끝나나요? 끝 여섯 일아한 칸. 야얘 지금 무슨 짤자리로 무슨 만0천원 됐어 얘안 끝나 뭐 이래 이거 키거러가 태산이네 끝하니까 흑냥냥냥 <놀놀놀놀라> 서울 강의 서울 초대합니다 뿅와왜 우클릭 <놀놀놀라> 어? <놀놀라> 이야 하지마 하지마 <놀놀라> 하지마 바로 되나 하지마 이거 왜안돼왜안 돼요 이 가야 지할수 있나 봐. 가야 돼. 여기 오른쪽에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른쪽이. 호주무. 호주무. 호주무. 호주무. 가야 되는 거야. 호주무. 하지만 돈 내고 폭파해야 하거든 아, 갑이. 돈 내고 폭파해라. 테러리스트 간다. 테러리스트. <웃음> <웃음> 우와. 아, 6,600원 상당 갑니다. 아, <웃음> 개빡세네 여기 이제. <웃음> 야, 어, 이거 저기, 막판 저기, 갈수록 폭포해. 뜨거워진다. 어, 아, 차라리 진짜 여기 가 버릴까? <웃음> 나존 벌어 어차피 않아, 지금 여기. 나 안되잖아 음, 광산 가면 되지 광산 가서 광산에서... 진짜 6만원 노려보던가 아니면 어, 어. 진짜 협곡가서 버티기 광산에서 3만원만 노려도 할만해 연비 내가 볼때 3톤 안에 끝나 <웃음> 광산 한번 가보자 오늘 연비의 운이 어디까지 안 좋을지 한번 보고 연비도 지금부터 <웃음> 일수도 있어 근데 맞아 한 3만 원더 하지. 오오오 미친. 어? 오, 오 미친. 야 이거 이거 오, 뭐야 여자야. 야 상여자 아, 뭐, 뭐야 상상 이거 상여자. 미친. 상 여자. 와야 이거 오, 2만 원. 야야야 상여자. <웃음> <야, 진짜, 웃음> <삼> 아, <진짜. 웃음> 어 진짜 이랬어야 이제 야, 멈춰. 멈추죠. 야더 이상 아니야 멈춰. 멈춰. 멈춰. 멈추는 거 어떻게? 프트오프트클리 오, 클이 그래. 미친 마지막에. 마지막 에 5천 원더 하고. 36,900원 야 야수의 심장은 아이쿠. 너 해라? 연비야 너다 해나. 너 어, 어. 너다 너네 야 64,000원까지 그냥 단숨에 <웃음> 미쳤는데? <웃음> 이제부터 시작인가? 연비는? 10. 어디냐? 제 관광지인가요? 아니네 아 아니, 800원이야 뭐 누구 한명 어, 이제 서울 걸리시죠 슬슬 아... 안전지대다 <웃음> 누가 한번좀 걸리시지? 아우. 아까 아까 예, 수술을 드렸습니다. 아, 근데 지금 연비 방금 광산질로 서울 한번 버텨. 연비는 걸려도. 아, 맞네. 어. 어 아이템이다. 슈.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나왔다. 종료 반한 다음에 폭 나왔다. 나왔다. <웃음> <웃음> 어, <기타. 웃음> 아니야, 다음에 처음 간 도시에서 만이야. 딱 도착했을 아... 때. 음, 음. 아... 이제 여기서 딱쓰면은아이템이죠 어? 뭐야, 왜 아이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야 뭐야, 야 유저가 없네? 어기고 니거 됐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내 건데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 이거 호텔 없어졌다 호텔. 아 이게 다 없어졌네. 건물이 싹다야 이거 이제 5천 원짜리다. 5천 원짜리야. 아 진짜. <웃음> 아, 아니 지가 지원 놓고 지가 아, 다폭파해 버려. <웃음> 어, 고맙습니다. 아, 제가 <웃음> 어, 시켜드렸습니다. <웃음> 야 이거 <웃음> 게임 끝날 뻔했네. 아 <웃음> 게임 끝날 뻔했는데. <웃음> 어, <뿐했네. 웃음> 아, 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끝날 뻔했네. 선발대가 막았습니다. <웃음> 야, 오히려 이제 한기원 이제 만 원이야. 나 이제 내가. 오, 오 락부자 미쳤다. 아, 야, 다나다나다나다나나 이거 나 근데. 아, 그나. 아, 그 와, 미쳤 <웃음> 와, 다 <웃음> 와, 와, 미쳤다. 와, 미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주세요거 이거, 이거, 이 바로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